네안녕하세요파이어 여러분 허터파이어 자 여러분 오늘 뉴질랜드에서 할 컨텐츠가 뭐냐면요 제가 한국에서 노랑가오리를 잡아서 먹어봤거든요 근데 여기 가오리는 노랑가오리가 아니라 다른 종류라고 합니다 그리고 먹을 수 있다고 합니다 제가 그래가지고 오늘 가오리를 잡아서 한번 추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조건 <웃음> 잡을거예요 무조건 <웃음> 뉴질랜드에서 실패란 없다 렛츠 고자 여러분 낚시를 시작했고 가오리나 이런 애들은 냄새를 맡고 와야 되기 때문에 가오리에 쓸 미끼를 잡는 겁니다 냄새를 풍기. 뭐야? 개 많은데? 이거는 무슨 고기예요 <웃음> 배도 이렇게 바로 밑에 있다고 이런 사이즈가? 와자 그리고 여러분 지벌를 하려고 이렇게 해놨고 요런 것들도 미끼 겸지벌로싹다 해놓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 카와이라는 물고기 있잖아요 그 물고기랑 부실이랑 같이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루어 낚시로 계속 던져보면서 하고 있어. 아이고 언제 하고 있었어요 형님 급해 <웃음> 영혼의 단자가 어디 갔어? 영혼의 단자가 오늘 하도 그렇죠. 텐션을 해가지고 몸이 안 좋아서 쉬고 있습니다 <웃음> <웃음> 와 저거 학공치네 얘네가 들어왔다는 거는 주변에 큰부실이나 그 카와이나 이런 포식자 물고기들이 들어왔다는 겁니다 이거 이제 가오리를 꼬시려고 잡는 건가요? 가오리 잡을 미끼 보기 보기 보기 보기 보기 와 난리 벌써 무네 이야 아, 이제 먹을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죠? 그쵸 기다려 <웃음> 거의 모든 사람들 강아지로 만들고 네. 있습니다 가오리 아, 들어온 거봐 가오리요? 우. 우와 <웃음> 뭐야 바로 들어왔어 요 <웃음> 여러분 가오리가 가오 오프닝착도 했는데 바로 들어왔어 <웃음> 자 여러분 저거는 너무 크기 때문에 저희가 잡았어요 어차피 먹을 수가 없습니다 힘만 빼 힘만, 힘만 <웃음> 빼기 때문에 저거는 잡지 않을게요 우와 진짜 잘 보인다 오, 요 정도면 한몇 킬로 나가나요? 40에서 50kg 4 0지와 진짜 말도 안돼자 여러분 이 가오리 낚시는 잡았어 잡았어 잡 고기 잡았어요 뭔데, 뭔데요 뭔데요? 첨돔 자아 이거 안되겠다 이거 여러분 여기 뉴질랜드에서도 삼돔에 금지체장이 있기 때문에 요거는 방생하도록 할게요 야 무슨 멘트를 치는데 계속 고기가 잡히니까 멘트를 칠 수가 없어요 이 가오리 같은 경우는 기다림의 낚시 왜냐면 은 미끼 같은 걸 잡아가지고 피를 내서 뿌려놓고 가오리한테 냄새를 풍긴 다음에 가오리가 오게끔 만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물고기를 잡으면서 좀 기다려보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가오리 정 안되면 저거라도 잡아야겠어요 <웃음> <되겠습니까? 웃음> <저> 계속 있어요 <웃음> 저거는 먹어주세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거 작살로 그냥 확 내려 꽂으면 그냥 아 진짜 형님 안 되지요. 착살 수... 있는데? 아하하하하하하 목사님 눈에서 살기를 봤어요. <웃음> <받은. 웃음> 여러분 모든 가오리에는 꼬리에 독침이 있기 때문에 항상 조심하셔야 됩니다. 가오리를 저희 수중 캠을 한번 넣어볼게요. 근데 이거 넣으니까 얘 빨리 간다. 와. 저 밑에 고기가 쌓여있는 게 투만 가져왔으면 끝나는 건데. 그럼 저희는 작은 낚시대로 저 안에 있는 것들 한번 흠. 뽑아보도록 할게요. 지렁이처럼 딱 오징어 다리를 껴주세요. 한국엔 딱 개찌렁이 가있는데 여기는 개찌렁이로 안 나더라고요. 아예 안파나요 팔진 않아요. 잡으면 되는데. 이게 또 다르다. 여기는 생선으로 생선을 잡는 게 보편화되어 있는 것 같아요. 여기 밑에 그냥 바로 떨구면 될것 같은데. 한번 떨어보세요보겠습 번지. 오징 관심이 없는데 형님. 얘네 생선 먹던 버릇이 있어가지고 생선 잘라서 넣어야 되나? 이렇게 들은 친구 보면 침 나오겠네. 오. 얘네 입질 조심스럽네. 나왔어요, 생선이 나온 같네. 자, 여러분 생선. 여러분 바꿨습니다 더 넣어보세요 반응이 다를 수도 있어요 오 확실히 다르다 다따어요 뭐야 이야 얘네 많이 학습한 애들이에요 보니까 미끼만 딱 따먹어요 쟤네는와 여기 집어제 뜯는 거 보세요 여러분 와. 오찌낚시 역시 뱅에 하면 찌낚시죠 여러분 제가 한번 뱅에 잡아볼게요 까만한 하는 고 보니까 푹 떨궜는데 얘네도 조심해 줘야 되니다아 그래? 그런 녀석 푹 떨궜는데? 오야 뜯어먹네 야 없어졌어 끝이야 올려 끝났다고 <웃음> 나보다 머리 좋은데? <웃음> 이번에는 바늘을 잘안 보이게 달았어요 됐! 다시, 다시, 다시, 다시, 다시. 크다! 아! 아이. 다 아.. 아이 다따였어요다따였어아 이게 쉽지 않네. 간드러지네요 이거. 이건 진짜 스킬이에요. 내가 봤을때 잡으면 인정? 당연하죠 잡아. 잡으면, 잡으면 인정하죠. 평생 제가 또 언제 여기라고 안했다 아, <웃음> 진가 가스라이트 제대로 하시네. 빨리 해가만. 부시이 오고. 부실, 부실, 부실? 부실부시부 오. 오. 진짜 부실이야. 부실이 거의 칠, 팔 짜였는데. 지금부터같습니다 와, 이걸 다 이렇게 해서 뿌린구나. 제가 이렇게 밑밥을 다 뿌린 겁니다. 와, 제가 바로바로 달려든다. 엄청 거, 엄청 거, 엄청 다놓 자, 엄청 기 지금 따라왔다거든요 제발 물어라 제발 물어라 아 저렇게, 쾅쾅 하면 얘네가 오거든요? 옛날에 제가 아마존 갔을 때 피라나 잡을 때도 첨벙첨벙 하면 얘들이 오더라고요. 왜첨벙첨벙을하요 <웃음> 부시리가 먹이 활동할 때, 맨 소리를 내거든요? 미끼가 많다는 거를 얘들한테 파동으로 알려주는 거예요. 아, 아, 뱅에 걸었습니다. 홀리 코리안! 우와, 좀 다르네요? 줄무늬 열줄 있는 게열동가리 아니야, 이거? 나 아, 둘, 둘, 셋, 넷, 아홉, 열. 우와, 열동가리다 아, 여기서도 회로 먹으면 맛있나요? 아, 그럼요. 회로 세세? 아니, 아니, 아니. 미끼로 써야 됩니다. 요거는 작은 사이즈라. 방생! 야, 방생! 자, 자, 자. 여러분, 저기 보시면 물속에 들어간 거 보이시죠? 와, 던지자마자 버려도. 깊이들 오! 오. 입질, 입질, 입질. 아직 입질이에요? 기다려. <웃음> 물고기 개 강형. 오고. 먹어. 비시마지 <웃음> <의심하지> 마. 비시마지 <웃음> 마. 아직 먹고 있어요. 아가스는 벌써 챘다. 이거. <웃음> 야! 와. 참돔. 진짜 참돔 많다. 와. 우리나라에서는 진짜 3, 4자짜리 참돔 잡으려고 배몇 시간 타고 막 하는데 와, 여기, 여기 여기는 그냥 도보 권에서 던지면 참돔이 나오니까 어마어마합니다, 진짜. 와, 뭐예요 이거? 홀러, 홀러, 홀러. 찐학시에요? 찐학시 우와 뭐야 퀄리 퀄리 <레> <헐이 레> <레> <레> 오 뭐야 카와이카 야카와이손만 끝내주겠다 이거 와, 진학시저한 번만 해도 되겠어 손맛보세요손 맛보세요 어때요? 기가 막혀 손맛 좋아요? 오, 와 저도 좋 아니 조만더 저도 저도 저도 저도 하고 싶어요 저도 한번 맛보봐 어우 맛이어때어때 어때요 어 맛있어 맛이지 어우 맛있어 자, 사이즈 봐, 와. 와 이게 찌로 잡히니까 손맛이 기가 막히죠. 육자. 육자. 자, 여러분, 요거는 다 미끼용으로 써주도록 할게요. 자, 가오리 다시 왔습니다. 가오리. 여기로, 열로, 여기로, 열로, 여기로 열로 찍으면돼요 이야, 여러분, 기가 막히죠. 이야. 와, 잠수함에 잠수함. 너 계속 배회하고 있어라. 안 잡히면 너 잡아먹을 거니까. 자, 저렇게. 자, 사... 핏기가 네. 있는 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플라워래. <웃음> 저렇게 하고, 로나 대기. 와, 이둘 엄청 세게 오는데? 뭘까요? 왔어. 와, 방금 나가는데. 와, 뭘까, 뭘까? 참돔입니다, 참돔. <목소리> 이큰걸 <이야>. 아, <뭐야. 웃음> 참돔이 먹었다고? 어 아, 설렜네 4일차인데 4일차 동안 하루도 빠지없 여기서 이렇게 나옵니다 진짜 말도 안 돼요 내 거다. <웃음> 네. 지금 같이 컨텐츠하면서 <웃음> 참돔 몇 마리 생기셨어요? 이게 한 16번째 참돔 <웃음> 심지어 4차 이상 들입니다 여러분 다시 저 했던 걸 걸어가지고 <웃음> 또 던져놓을게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저랑 까만 형님이 여기 위에 있으면 안 잡히더라고 항상 위에 있을 때 사람들이 소리를 질러주요진학씨또 <웃음> 왔습니다 진학씨 부실 부실 부실이에요? 풍실이, 야 뭐지? 카와인가? 음... 카와인 같다 와나 진짜 휘인거 봐라 하 카와이다 거울이 미끼 하나 더 생겼습니다 와 진짜 손맛 죽인다 이거 자 한번 옆에서 자꾸 맛보고 싶다고 계속 받을 수가 있어 <웃음> <웃음> <웃음> 어, 맛있어 아 여기 맛집이네 오. 킨더 초콜릿 맛있어 뒤에 킹이 떨어졌다 우와 대커 어디 어디 어디 어디 어휴 엄청 크다 우와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들지 말고, 저, 들지 말고 어? 있어 그냥 물에 담가라 와부실리 사이즈 봤거든요? 와부실리 사이즈가 진짜 미쳤어매다 넘어요 무조건 넘어 카와이 먹으려고 쓱 올라오는데 진짜 괴물 올라오더라고요 카와이로 그냥 라이브로바로 써버릴까? 그게 나을 거 같은데요? 카와이를 듬깨결 해가지고 그대로 미끼로 쓴다고 합니다 부실리 잡고 부실이피 흘려놓으면서 가오리 잡는 거죠 오 카와이를 그냥 내려버렸거든요 여기서 기다려주면 됩니다 잡으셨어요? 아우 맛있어 참돔 15cm죠 15는 넘는다 이거 15cm인데요? 아. 손맛 좋아하는데 랑세 사이즈 뭐예 뭐예요? 물러 물러 물러 가와가 가와이 반에서 장난 아닌데? 뛰어 뛰어 뛰어 뛰어, 뛰어. 야! 사이즈 좋다! 어, 육자, 육자 되겠다. 육자 자, 자 요거 또 미끼를 위해서 또 쟁여놓도록 하겠습니다. 힙하시라 어때요? 완전 중요. 저도 할래요. 안 돼. <웃음> 근데 우리 아까 그 가오리 잡았어야 되나? 그니까. 던져주고, 쭉 흘려주면 됩니다. 어, 다 더, 다 더, 다 더, 다 더, 다 더, 다 더. 잠깐, 아직 감지 말고. 대기. 줄 풀어줘, 다시. 풀어줘요? 응, 어, 풀어줘. 다시 다 더. 조련사. 어, <웃음> 가져간다. <웃음> <웃음> <웃음> 아니야, 또풀어줘 풀어줘요? 네. 어? <웃음> 미끼가 바닥에 대이면 참돔이 물 가능성도 있어. 오 들어온다. 다다 다다 다다 다다 다다 다다. 가지고 들어갔는데 지금. 따였나봐. 쉽지 않다. 있네 있네 있네. 아 있어 있네. 있어 <웃음> 있어. 어 뭐야 뭐야 뭐야. 참돔 참돔. 아, 신기하네. 이렇게 작은 게올라오네 근데 이 작은 거도 손이 아프네. 큰거 잡잖아. 대박이야 대박. 저 지금 찌다 들어갔거든요. 있는 것 같으면 당겨. 없어요. 따였나보다. 있네. 아까보다 커요. 아, 아까보다 커. 아, 뭐야 이거. 뭐. <웃음> 너무 작잖아. 봐세 아, 저랑 방금 영상못담았는데부실이세 마리가 들어가지고 여기 아예 해지고 나갔습니다. 얼굴 보고 싶다. 참고로 여기서 저는 부시리를 킹피시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크기가 정말 우리나라 잡히는 것보다 더큰 녀석들 그런 녀석들이 많이 잡힌다고 합니다 우와 엄청 많아요 요 앞에 카와이대가 바로 발밑에 엄청 많이 있어 이거는 카와이가 아니고 쓰고 있어요 근데 킹도 있었어요 킹킹 있어요. 킹이 있어요, 있어요. 아또 저기 저기 있 애들 어, 와 여기 엄청 고맙습니다. 우와 어. 무언가가 포식자가 있어가지고 여기 안으로 들어오는 건데 자, 일단 계속 한번 던져보도록 할게요 야 yeah. <웃음> 전투 낚시 건거 아니에요? 잡와 걸었다. 너무 아, 맛있어. 자, 나보 나보 나보. 야아 수고네. 자, 요거를 이제 살아있는 상태로 바로 껴놔야 됩니다. 자, 끼 다음에 자 다시 바다에 빠쳐놓으면 됩니다 이제. 그 그렇죠. 어우, 맛있어. 왔어요? 뭐예요? 캠피쉬 킹피쉬. 자, 여러분. 캠피쉬 드디어 왔답니다. 캠피쉬 와, 땡겨보세요. 못 먹었어. 못 먹었어. 터졌어요? 아, 못 먹었어. 하. 아, 아, 아, 우리 아 내려오면 안 되는데, 우리 내려와가지고. 아, 아니, 아니, 기다려, 기다려봐. 기다려. 어, 저기 있어, 저기 있어. 저기다, 저기, 저기 있네. 기다려봐, 기다려봐. 다시 올 거야. 신기하게 우리가 나가 있었더니, 바로 우리 와. 우리 나가있어요, 오나보다. 뉴질랜드 어복 거진가 봐요. 캠피쉬 진짜 너무 아깝습니다. 우리나라 부시들은 때로 몰려다닐 때, 지금 확몰려다니는데 얘네는 한세마리씩 이렇게 연안에 들어와서 먹이 활동을 하는 것 같습니다. 계속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캠핑가 형님은 직병 밑으로 가가지고 저기서 이제 거리를 넓혀서 던져보신다고 합니다 라야 가네 지금 캠비카 형님 인생샷 건져주고 있는데 돈 받고 팔아요 <웃음> 와저 갈매 이으키 저거 참돔 보이시죠 여러분 어여여. 금지체장 일으키야 자 여러분 지금 얼마 전에 저희랑 동행해주셨던 작살난다님 있죠 스킨헤루질 하시는 분 오셨거든요 안녕하세요 오늘 스킨 하시나요? 네네 작살내려 왔습니다 <웃음> 치트키 스킨헤루질 치트키 왔습니다 혹시 가오리 적당한 크기 있으면 잡으실 수 있나요? <웃음> 와 너무 미스미스왔다 아... 왔어요? <웃음> 우와! 역시 왔다 왔다 왔다, 왔다, 왔다, 왔다. 쭉플려 나가죠 저게 숭어를 매달아 놓은 거여서 다시 났어 오오 오. 저렇게 심하게 갔다 갔다 갈수 있는 거는 큰 물고기밖에 없습니다 물었어었어었어요1 때까지 놔둬야 돼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직 아직 여기 저희, 라인 데드라인 자 지금 홀리코리아 님이 손에 주셨습니다 아니 갔어 갔어 갔어요? 데드라인 저기가 아니었어 저희 데드라인 여기예요 여기 여기 안으로 들어가면 안돼저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작살난다 작살 나. 제일 유명한 식당이죠 아, <웃음> 저희 한 끼도 안 먹어서 배가 너무 못박가지고 <웃음> 잡아서 먹을라 했는데 뭐가 안 나와가지고 <웃음> 우와 김피쉬김피쉬 우와, 저거 매달 20 되겠는데? 아, 이 형님 뭐 오자마자 쉬세요, 형님. 하, 낚시 이거 미치겠네. 아, 네, 눈앞에서 킹피쉬. 킹빛이... 왔습니다, <웃음> <그걸 불어버려가지고. 웃음> 여러분. 킹피시 왔어요. 지금 저거 숭어거든요. 저 숭어를 먹게 만들어야 됩니다. 아 다시 갔어요. 아, 할곳 빠졌어요. 아, 쉽지 않습니다. 작살난다님이 왜 작살난다냐면, 요 작살을 쏩니다. 여기는 작살이 합법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불법이거든요. 요거 있으면 아무거나 다 잡을 수 있는데, 작살난다님이 이틀 전에 오셨다가 다시 가셨다가 여기 오시는데, 집에서 여기까지 거리가 6시간 정도. 걸리죠? 네 아... 6시간 정도 걸려요 그래서 아... 저희가 새로운 아이디를 하나 드렸거든요 몸이 작살난다로 몸이 작살난다님이 지금 또 이렇게 오시자마자 물에 들어가는 게 <웃음> <웃음> 체력 소모가 장난이 아닌데 감사합니다 괜찮아요 전복 아... 먹고 버티면 돼요 아 장비 훈용을 좀 설명드리자면 당연히 작살총이 있어야 되는데 네와 이거를 걸어가지고 만약에 엄청 큰 고기를 쐈다 그럼 끝까지 잡고 버티는 게 아니고 네 그냥 아... 놔버려요 아 그럼 총을 끌고 가겠죠? 네 그럼 저는 이렇게 부표를 따라다니는 거예요 아 고기들이 힘에 빠져가지고 그냥 지칠 때까지 부표 야... 따라다니다가 지치면 잡고 당기는 거죠 어, 사람이 먼저 지치면 어떻게 해요? 신기한 게 있는데 참치를 쏘잖아요? 네. 절대로 안 지쳐요 없던 힘이 막 솟아나거든요 <웃음> 엔도르핀이 딱 돋는 거죠 이제 가오리도사아주실수 있나요? 오이맨을 일단 쏘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자, 햄버거를 사오셔가지고 자 먹어보겠습니다 뉴질랜드에서 맥도날드가 제일 맛있대요 이야 이거 음 먹어보자 백돌맛 닭사님이 이제 입수 많이 잡아주세요 장비 너무 많다 근데 호주에서는 물 밖에서 장전하는 게 불법이고 뉴질랜드에서는 밖에서 장전해도 돼요 우와 장전하는 게 되게 쉬워보이는데 힘 엄청 들어가잖아요 가슴이 너무 아파 아, 진짜 요 아파 에이 빨리 잡으세요 조심하세요 어, 어, 어, <웃음> 어. 자 들어가셨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유속이 너무 세가지고 지금 앞으로 잘 나가지 못하고 있어요 대기 대기한다 와 대기 지금 킹피쉬 나왔다고 외치고 있습니다. 쏘셨어요? 똥구 같아. 어떻게 알아요? 이거 막 히트기 뜨잖아, 어, 앞이. 힛트 힛트. 어디, 어디요? 오리발인가? 아, 아, 오리발, 아, 오리발, 오리발. <웃음> 저 맞다 어? 우와 어? 우와 제가 안고 계신 거 보세요 저놈은 금지체장 개... 충분히 사이즈 충무충분히 사이즈 돼요 킹피쉬 어? 왜 작살난하지 않았습니다 와 어? 마음의 짐이 조금 <웃음> 킹피쉬 인수인계 이야 미쳤다 와 여러분 이게 뉴질랜드 킹피쉬라고 부실이랑 똑같은 거 같습니다 근데 이 사이즈가 진짜 말이 안 돼요 그리고 이 녀석은 회로 먹는 게 최고입니다 자 바로 회쳐먹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부실이 금지체장이 여기서는 75입니다 지금 사이즈 보시면은 77이거든요 한국 사이즈랑고 면은 거의 구자예요 뉴질랜드에서는 여길로 한다고 네. 합니다 자 여러분 이제 요거를 손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질 전문가 아니에요 아, 아, 아. 부실이가 비늘이 엄청 얇기 때문에 진짜 오래 쳐야 되거든요 <목소리> 자비늘다 쳤으면은 롱꼬 한번 쫙 따주시면 됩니다 어우 칼안되네 <웃음> 미끼용 손질칼을 가져와가지고 내장을 다 빼가지고 여기 안에 넣어주도록 할게요 이거 혹시 모르니까 챙겨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장 와 디스커스팅 뭐야 착살는데또 들어가셨네 자 그리고 안에 신장 쫙쫙 긁어줄게요 형님 라삭 사물의 칼을 가져왔어 라사 사무라이, 라스 코르도. 김피쉬 머리, 와, 미쳤다. 자, 이것도 새겨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손질됐으면 필렛 한번 떠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힘들어요. 고생했어요, 근데 이거 돈만 깔고. 김피쉬 깔고. 오, 와, 와, 여러분, 두께가 주먹입니다. 미쳤어미쳤어 자, 등 쪽으로 쭉 타주고. 오우야. 어, 잘 탔다. 뭐야. 진짜 잘못 탔다. 너무 신나게 타가지고. 똥꼬까지 그냥 라사 사무라이. <웃음> <웃음> 껍데기도 맛있겠다. 이거. 예? 우리 코리아의 껍데기. 리액션이 한 3일만에 바뀌어버렸어요 자 어, 우리... 아, 이제 껍데기 어기야 기어라 <목소리> 목사님 세이 <say>. 어기야 <목소리> 기어라 <목소리> 살짝 용기 내셨어요 그래도 와, 용기 냈는데 타이밍 <목소리> 못 맞췄어요 기름 아, 미쳤습니다. 미쳤습니다 미쳤습니다 진짜 아. 오우야 여러분 진짜 미쳤습니다 뉴질랜드 바다 앞에서 요거를 먹을 수 있다는 게 여기 보시면 여기는 살이 좀 다르지 않소 네. 여기가 바로 작살을 맞았던 아. 이 부분은 이렇게 덜어주도록 하겠어기독기야 먹어라 발매야 어, 뭐야. 오, 밀. 오, 밀. 아, 야. 아, 개 소... 탔다, 저렇게, 저거. 이렇게 놓고. 뱃살이 약간 찔기기 때문에. 아! 아 소리 질러! 까봐! 이형 잘하네. 네. 와! 자 여러분 요거는 미끼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완성되었습니다. 와 미쳤다 진짜. <웃음> <웃음> 홀리코리아님홀리코리아님 홀리 괜찮아요. 홀리코리아님이 잡으신 거라 마찬가지요 얼른 오세요. <웃음> 홀리코리아님 홀리, 홀리. 홀리 먼저 한잔 마시죠. 대한민국 장유인사라고. 이거 먹을 때 라싹 이러고 먹는 거예요. 아유 추배. 추베. 제가 추배를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보시오. 추배. 추배. 딱 찍어가지고 뱃살 드시네 아 아시지 야. 우와 너무 맛있어요 맞아요. 최고예요 우와. 다음 누구예요? 장류에서 캠페카 형님 아, 형님부터 드셔야 죠 빨리 <웃음> 형님 왜 젊은 척 해요 나도 좀 젊고 싶어요 <웃음> 자, 어, 출발 와, 기어 맥혀요? 쫀득쫀득해. 오래 하네, 맞아. 킹피쉬는 뉴질랜드에서도 그렇게 흔한 생선은 아니에요. 아, 그래요? 잡기가 힘들어요, 이거. 아, 저도 이게 두 번째 먹는 거예요. 뉴질랜드에 6년 사셨는데두 번째 먹는 거예요? 추베! <웃음> 이거 장인어른 추베르비 내 큰일 났네. <웃음> 어. 어디에요, 형님? <웃음> 그래? 그래? 한번먹어봐 진짜 쫀 아니, 아니, 아니, 빠미님 어, 뱃살. 뭐야! 아, 다 뱃살 봐봐! 아, 어때, 어때? 맛있어요 맛있어 뭐하있어요초짜 형님 어디 계세요? 낚싯이 났어요. 아, 저는 뱃살 말고 이거 먹어볼게요. 두꺼운 거. 이거 보세요. 기름기 보세요. 아가나메. 추배를 원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웃음> 추배. <추바라. 웃음> <웃음> 어때요? 뱃살 하나도 안 나고 너무 맛어요 음. 한국에서 저희 잡아서 바로 먹어봤거든요. 그거 음. 그거보다 맛있는 거 같아요. 우와. 이게 또 작살로 쏘게 되면 바로 피가 빠지기 때문에 어, 더 맛있다고. 아아 이것도 먹어봐. 뱃살이요? 맛이 완전 틀려. 자, 꼭시 와가지고. 우리 왜 <웃음> 네, 네가 현아가고 그래? 추배. <웃음> 아, 완전 잘르네. 완전 이거 아삭아삭거립니다, 여러분. 와, 너무 맛있다. 아, 너무 맛 아유, 고생하셨습니다. 와, 몸통 살도 진짜 맛있다. 몸통 진짜 맛있죠? 응. 추 이게 또 현지인분들도 이렇게 회로 안 드신다고요. 무슨 재미로 사나? 이렇게 회를 먹고 살아야 재미가 있는데. 추 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와 진짜 네, 뉴질랜드 진짜 최고. 진짜. 근데 그 와중에 좀 웃긴 게저게한번보자아 <웃음> 열정 진짜 대단하십니다. 와. 그럼 지금 잡은 장소에서 가오리가 안 나와가지고 장소를 이동해서 가오리 한번 잡아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지금 포인트로 가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 바닷길을 달립니다. 와저 앞에 바다예요. 와 장관이다 장관. 여기가 150km가 이런 해변이요 갑자기 내려보라 해서 내렸는데 살아있는 조개예요. 오 아, 진짜네 살아있네. 이속로 가면 계속 조개. 우 와. 뭐야? 계속 조개. 계속 조개. 계속 조개? 조개? <웃음> <웃음> <웃음> 와, 뾰깃뾰깃하고 맛있어요. 아, 맛있어요. 그럼 <웃음> 뭐예요? 투아투아. 투아투아라는 조개라고 합니다. 띠린당 50마리. 아, 뉴질랜드는 제한이 좀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포인트로! 렛츠고! <웃음> 와, 장관이다, 진짜. <웃음> 가끔 가다 보면 차가 여기에 모래 반씩 파묻혀 있어. 와, 어게해 여기서 잘못해서 빠지면 이제 끝장나는 거예요. 차 버리는 거네요, 진짜. <웃음> 자, 그리고 지금 가는 포인트가 이렇게 위험을 고사하면서까지 가는 이유가 뭐냐면, 거기가 뉴질랜드 넘, 오오오오오, 자 이렇게 새로 위협하면서까지 간 이유가 뭐냐면 여기가 바로 뉴질랜드 넘버원 포인트라고 합니다 모든 낚시하는 뉴질랜드 사람들은 여기를 얘기한다고 해요 그죠? 네그렇죠 우리나라에는 그런 포인트는 딱히 없거든요 사실 근데 이런 포인트를 지금 여기 와서 가볼 수 있다는 게 너무 특별한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아주 드넓은 뉴질랜드 넘버원 포인트로 왔습니다 여기를 오려면 끝없는 해변을 차로 20분 정도를 쭉 달려서 와야 이런 포인트가 나온다고 합니다 여기서 드론 낚시로 저기 멀리 보이는 바다로 날려가지고 가을을 한번 잡아서 추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발 되면요. 제발 제발 제발 제발 제발 내말 제발 제발 제발 제발 제발 내말 비질 거 같아 잡고 싶어서 제발 제발 제발. 사브레스요 한번 해. 제발 제발. 아! 여러분 가오리 잡을 드론 날아갑니다. 보찌야 제발 가오리 잡아와라 제발. 자, 여러분 오늘은 드론을 두 대로 날리며 두 대로 가라 하나 더 잡아와. 제발. 자 여러분 입질 왔습니다. 뭐 걸려있다고 하거든요. 자 건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선수 교체. 자 툭툭 치거든요 지금. 과연 뭘까? 제일 뛰어가시는 거 봐요. <웃음> 제발 가오리. 어 뭐지? 폴럭폴럭하는데아 아니래 가오리. 뭐지 뭐지? 카와이인 뭐. 같다. 카와이. <웃음> 자 살라나니도 카와이. 자요 카와이는 미끼로 쓰도록 할게요. 우와. 미쳤다 뭐 나왔어요 오 잡혀있어 잡혀있어 잡혀있어요? 자, 한번 채 볼까요 한번? 네와 와, 힘 엄청 쓴다 고기 사이즈는 어때요? 오 괜찮아요 오짜될것 같아요 오짜 제발 카와이 오짜 아니길 제발, 제발. <웃음> 와 이게 지금 350m에서 오고 있기 때문에 힘이 엄청 들 거예요 게다가 고기도 걸려있으면은 훨씬 힘이 됩니다 진짜 팔 떨어지거든요 자 여러분 지금 거의 다 왔거든요 지금 막, 우와. 마지막에 드립 풀고 갑니다 자 지금 드립 쭉 우와 뭐야? 가오리인가?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아직 멀어서 안 보여. 지금 저쪽에서 확인하러 가고 있습니다. 야, 흥미 진지하다. 제발 가오리. <웃음> 자, 한번 가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어, 뭐야? 가오리! <목소리> 가오리! 가오리입니다, 가오리! 가입니다 가오리. 여러분 앞에 가오리가 지금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저 독침이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조심해야 돼요. 어? <목소리> 어, 야 가오리, 어요. 어, 야, 야, 야, 물치지 마, 임마 이야. 이야 역시, 뉴질랜드입다 여러분. 가오리를 잡았습니다. 요 정도면 한몇킬로 나갈까요? 한2 0킬로 자, 독침 먼저 제거를 제거. 해줄게요. 요게 독침이에요. 우와. 아, 요거 어, 어, 어 와. 와. 어, 그 오, 엄청나다. 오, 참고로 여러분 24시간 정도 이 독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아... 손으로는 안 만지시는 게 좋아요. 네, 드디어 가오리래. 야! 여러분, 이 가오리를 이제 회로 먹을 건데 회로 먹으려면 지금 해가 쎄고 덥기 때문에 손질을 미리 어느 정도 여기서 하고 가야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 가지고 기본적인 손질 먼저 한번 해볼게요. 지금 이거 날개 자르는 장면은 모약자 어린이 임산부에게 굉장히 해로우니까 스킵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얘네가 연골 오류거든요 그래 가지고 쭉쭉 쭉잘릴 겁니다. 자 여러분 너무 불쌍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식재로라고 생각하시면 진짜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양쪽을 이렇게 딱 해가지고 요 날개를 일단 숙소로 가져가서 숙소에서 나머지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숙소가서 봐요 라상라상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가오리 날개를 가져왔습니다 싹스핀같기어 약간 싹스핀 같기도 하고 지금 한쪽만 이렇게 했는데 엄청난 와... 크기입니다 오늘 가오리 회를 떠가지고 가오리 회무침을 만들어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가오리 회를 뜰줄 몰라요 그래서 오늘 특별 게스트 한번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빵 어, 미애입니다 <웃음> <웃음> 맥주 몇개를 <회를> 했어 벌써 <웃음> <웃음> 자그러면 이렇게 파도미님이 이제 하시고 서포터로 우리 홀리코리아님이 또 가을의 회를 잘 뜨시지 아니 왜 텐, 텐션이 바뀌셨어 <웃음> 자 그렇게 해서 한번 손질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찍으세요 형님? 저도 먹고 살아야지아자 <웃음> <웃음> 옆에를 이렇게 날려주는데 라삭 사무라이를 <웃음> 날려주데자 <웃음> 양쪽을 일단 이렇게 날려준다고 합니다 이렇게 날려줬으면은 가운데 어, 뼈가 있어서 네. 이 어. 부분 위로 음. 이렇게 필렛을 한 번씩 떠줘야 되 돼요 아 이쪽에 필렛을 뜨는구나 아. 근데 두, 두꺼운 말이면 <웃음> 전에요. 라삭. 잠시만요. 저 아, 열심히 라삭라삭하고 아, 아, 아. 있잖아요. 라삭.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우리 소이 잘한다. 가오리가 연고로를 알고 있어가지고 버릴뼈가 없기 때문에 딱 먹을만큼만. 이거는 일부러, 뭐, 일부러, 일부러 이렇게 하신 거죠? 아, 일부러 했겠냐잘 아, 아, <웃음> 치네. 아, 아, 아. 그 다음에 껍질만 바꿔주면 돼요. 가오리 껍질은 손으로 쭉 잡아당겨도 당겨지거든요. 그죠? 네 맞아요. 제가 또 가오리 한번 해봤지 않습니까? 가오리 껍질은 네가 당겨 봐라. 이 가오리 껍질을 이렇게 남는 부분 있죠? 어. 여기를 잡고.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웃음> 어, 나 혼자만 웃고 있었네. 미안해. 너무 심하게 웃지 마. 아, <웃음> 아, 어, 죄송요 정신. 도와줘요, 홀리코리아! <웃음> 아, 나, 나, 나, 까불이. 나, 나. 나, 나. 이게 전체가 붙어있을 때는 그렇게 해야 되는데. 아, 이렇게, 아, 이렇게 있을 때는 가운데를 이렇게 딱 하고, 하고 이렇게? 잡수, 아, 잡수, 그냥 아. 생선하듯이? 이야, 아, 역시. 우와. 어. 슈베. 아니 다 이상해지고 있어요 사람들이. 야, 너 때문이야. 진짜. <웃음> 어 근데 진짜 소질을 엄청 잘해 놓으셔가지고 걸레가 됐습니다. <웃음> <웃음> 왜 뭐라고 안 해요? 우리 계속 단순. <웃음> <웃음> 이렇게 한 다음에 네. 식초에 담가서. 어, 식초요? 초에 여기 식... 비법은 식초. 그래요? 안 쳐요? 안 쳐. 지금 냄새 어때요? 안 나나. 안 나. <웃음> 어우 진짜, 여러분, 아무 냄새가 안 나네. 신기한 게, 여기다, 절이거든요 네. 근데, 식초의 진한 향이, 하나 잡네. 이게 어떻게 안 나지? 꼬들꼬들한거 좋아하는 사람 있잖아. 어, 아, 그죠, 그죠, 그죠, 그죠. 요, 요, 요, 꼬들뼈를좀 넣어야 된다. 와. 이만큼 썰어가지고? 꼬들뼈는어디있어요 아, 맞아봐도 되네요. 네네. 아, 이게 연골이죠, 근데? 그렇지. 요거는 꼬들뼈이기 때문에, 장는 얇게 쓰어야지 먹을 수 있어. 안 그러면 어? 찝에서 못 먹거든요? 약간 어? 새꼬시처럼 먹는 어? 거네. 그지 우와, 여러분, 오돌오돌합니다, 진짜. 그 다음에 이제 요 살은, 다 갈라져 있잖아요. 네. 요렇게 쓰면, 너덜러들해져. 노박향으로 큼직큼직하게. 그러면 한 덩어리 이렇게 넣어. 이렇게 쓴 다음에 식초에 이제 담을 거예요. 이게 너무 상상이 안 가는데. 식초. 아! 새로 먹을 수 있으면 지금 바로 먹어볼 수 있는 거 아니오? 아니, 예. 주시지요. 내가 담았으니 <웃음> 내가 먹겠어. <웃음> <또. 웃음> 투베! <투배>. 어때요? 조기조기 타요? 조기조기 타요? 아, 먹어봐. 아, 싫어, 싫어 싫어. <웃음> 아, 싫어, 싫어. 아, 싫어, 싫어, 싫어. 비리진 않아요? 비리진 않아요. 여기 안에 있는 거는 식초 냄새가 안 난다고 랬잖아 한번 드셔보라고 하지 뭐. 지금 말고고요좀 이따가. 바다미 <웃음> <웃음> 채널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투베! <웃음> 어, 정말 <좀> 나는데요? <웃음> 원래 물로 씻고 나고 물로 씻는 거였어? <웃음> <웃음> 근데 이우리가다 되면 진짜 냄새안안는거든 입에 씻고만 써야 <웃음> 돼식초에 네. 절군거랑 안 절군거랑 비교를 하기 위해서 절군거? 절인거요? 절인거 충청도 사... 아니, 말 돌리지 말고 절인거 <웃음> 아니과홍을 진짜 비교를 해봐야 돼 <웃음> 식감이 어떻게 변하는지 아 <웃음> 그러면 이거 조금 썰어볼까요? 네. 자요 정도만 해가지고 이따가 초장 바로 찍어서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시간이 지나가지고 색깔이 랑랑랑 <웃음> 그이 <이제> 자, 그이자좌좌 <웃음> 형님 아니, 순서가 아니. 있지 옆에서 그렇게 시선을 뺏으면 안 되죠 <웃음> 네 <웃음> 하얗게 변했습니다 와 여러분 진짜 어, 아니, 하얗게 변했습니다 아, 일단 야채를 준비해주세요 들어가 라, 라, 라, 라, 라, 라, 라. 식초가 다절를져가지고꽉 짜줘야 돼 물에 안 씻나요? 안 씻어 안 씻는다고요? 네. 그럼 씻을 텐데 아니 그러니까 뒤집어 보세요 아 진짜요? 아 근데 너무 냄새가 <웃음> 올라오는데 약간 우리집 스타일이 살짝 다른 것같아요 <웃음> 근데 제가 봤을 때 굉장히 가정적이실 것 같아요 아 <웃음> 어, 아닙니다 저는 상남자라다 다, 아, 하고 있어요 이미지 메이킹 다시 어, 할게요 네. 집에서 요리 다 하시죠 아침정심질이요 <웃음> 여기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일단은 설탕 설탕 넣어주고 초자 오우야 계속 오쇼쇼쇼쇼쇼쇼쇼쇼 <웃음> 이런 목사님 처음 봤어, 나. 고춧가루. 어, 고춧가루 넣어요? 와사비. 와사비? 와사비. 아니, 이런 게과요 맞아요? 어, 맞아아 지금 느낀 대로 가는 것 아, 같은데? 아, 그리고 뭐요? 식용유를 살짝 넣어야 됩니다. 진짜요? 참기름이 아니라요? 아, 참기름 니 아, 아. 식용유를 조금 넣으면 감칠맛 확 살아. 어, 진짜. 진짜 식용유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아, 가정적이다. 초장 조금 도 없나요? 초장이 지금 저기 끝입니다. 여기다 이제 마늘까지 넣으면 참 좋은데. 마늘이 있습니다. 아, 아. 오토야. <웃음> 자, 여기서 이제. 오! 오! 제대로 하시는데 천리율레가 조금 많이 도와줘 아아 요 야. 마무리까지 발에 힘줄 보세요 이거 후라이팬 좀드뭔 <웃음> <웃음> 어, 말을 못하게 하네 <웃음> 말을 이야 좋대 <웃음> <웃음> <웃음> 완성됐습니다 오 벌써요 홀리코리아님 먼저 한번 주셔보세요 추발 <웃음> 오. 괜찮아요? 우와 아 진짜요? 다음 형님 형님 형님 뼈 있는 부분이 궁금했어 오돌뼈 주벨음 맛있어요? 응신맛안 음. 나요? 신맛 하나도 어 진짜로? 아니 또 <웃음> 한번한 번. 방금 홀리코리아님 입 이렇게 했는데 <웃음> 죽인다고 하나도 안 하나도 안 먹어봐 뭐야 이 의미심장 한번 먹어봐 츄베 <웃음> <웃음> 캐릭터 잡았다 어때요 형님? 먹어봐 군감아 <웃음> 맛있어요? 저는 사실 좀 궁금한 게 요거를 먼저 한번 먹어보고 싶어요 자요 부분 초배를음 이것도 괜찮은데요? 비린내 하나도 안 넣어 아무것도 간이 안 되는데 너무 맛있습니다 자 이제 양파 양배추 딱 해가지고 츄베 아 완전 다르네 훨씬 아삭아삭하네요 장물치 같은 것도 회로 먹을 때 막걸리에 좀 재워두고 먹어야 아빠가 돼가지고 심지어 마시는데 딱그 느낌입니다 칠백와 <웃음> 어때요? 내가 네, 하나 봤어 <웃음> 다 같이 짠 하고 끝낼까요? 짠